아까... 에 제일 가까운 문부터 들어가볼 걸 그랬네 왼쪽에 <웃음> 왼쪽에 안 들어갔던 문들을 한 번씩 탐험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 여기도 가봐야되고 아래쪽 먼저 가볼까요? 아래쪽엔 길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예 아래쪽에도 길이 있잖아? 이것도 도군데 어? 옷이다! 무슨 옷이지? 본 암어? 뭐야 입은 거요? 입은 거요? 뭐야? 입은 거요? <웃음> 아 여기 있구만 뿅 조각을 얻었습니다. 이거를 다 모으는 게이 게임의 목적 같아요. 그래서 감옥도 얻었고 조각도 얻고 이제 안 죽기만 하면 된다. 죽지 말자. 아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었구만. 탄 너무 막 주는데? 가죽을 뺄까? 가죽을 빼자 근데 여기 또 상자가 있단 말이죠? 하, 가루 가루 두개 일단 이거 타고 갑니다 어디로 나오더라 이거? 아마 초반에 배 타고 오는 해변? 해변인가? 거기 2층? 2층 계단? 어, 맞죠? 음, 여기네. 에, 물좀 담고 갈까요, 그러면? 아, 여기서는 이제 또 배도 안고프니까 이거 불을 안집혔었나, 내가? 물고기도 있고! 물고기도 잡자 물고기 두 마리 고기! 어 고기! 고기! 고기 세 개? 두개 됐어요 요리를... 지금 여기다가... 할 필요가 있나? 어, 요리를 하고 갑시다 결국에는 이... 모... 이 섬... 전체에... 렇게 돌아다니면서... 결국... 다시 가야되는 부분에... 들려야되는 부분을 다시 돌아오라는... 그런... 시스템인 것 같은데 가운데 여기도 7층 가는 길 같기도 한데 이게 아니네? 뭐야 어엏? 어엏? 아니 상.. 상인이 있어야? 오 아니 근거 80이야? 너 때리면 나 죽일 거지, 그치 그럴 것 같아. 투구를 살까요? 80이다. 불화살도 팔고 가루도 판단 말이죠. 아니 팔 수는 없는 게좀 아쉽네. 강호시랑 둘다살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아 뭔가 간지나는데 아. 사? 사? 아 일단 사자 <웃음> 세트로 입어야 되지 않을까? 아씨 그래 게임 뭐 있겠어? 세트로 사? 세트로 사? 이가게 감옷도 부서지는 것 같더만 세트로 사 그래. 아, 이게 쨉간에서 화면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주 멋있어졌어. 어, 멋있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 <웃음> 이게 다크아머, 다크헬름, 오 어둠의 전사로 다시 태어난 것인가? 아무튼,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은 이쪽 뿐이군요. 하, 데려가죠, 뭐. 음. 폭탄 4개. 화살, 열, 열, 열, 네 발. 불화살, 일 발. 폭발화살, 뭐, 다 발. 이렇게 있는데. 폭발화살 하나 저거 쏴버리자. 다섯 발로 되네. 이거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. 어 까리해 줬어. 이제 잘안 죽을 거야. 사오기는 자기의 이름에 맞지 않게 오래오래 살 거야. 저기다 쓰는 건좀 아깝겠죠? 오! 막았어! 아! 저 떨어졌어! <웃음> 잠깐만요 이거 버리고 재료가 없으면 조합 자체가 안 뜨는 건가? 어? 미안. 거머리를 죄다 밟아버린대요. 계속 가보자. 칼발물 쓸때 쓰는거잖아 일단 이렇게 한칸 비우죠 어차피 꽉 차가지고 쓰지도 못해 우측으로 갈수 있고 좌측으로도 갈수 있네 아 어어어! 노 노! 어 저기 하나 깎이네? 오 쌍칼 보임! 쌍칼 뒤지고 싶음? 썼다 아... 저게 깎이네... 저... 감옷에... 이 가드... 실드 모양이 깎이네요. 임시 체력인 거야. 그니까 저게 다 깎이면은 결국에는... 제 피가... 피가 깎이겠죠? 어... 야... 여기서부터는... 패턴이... 장난이 아닌 녀석들이 나온다. 조심하자. 이전 층들과는 이제 다른 애들이 나오는군요 퍼지진 않네 주는 건 죄다 로프뿐이고 로프 로프 가죽 뭐야 뭐야 뭐야 뭔데? 뭔데? 갑자기 분위기 왜 이래? 어어? 어어? 이러면 안돼 갑자기 나타났는데 스틱이랑 아 무서워 뭔데 <웃음> 왜 이러는 거요 불화살 만들자 오 아, 이거 뭐임? 어, 천천히 가면 되나? 오, 천천히 가면 괜찮네? 오, 어, 미친. 아, 화살! 왜 그러지? 아! 맞다 이거 아, 감옥 부서지겠다. 아! 어, 때려가 갑자기 분위기에 칵 톨로 썩불러가아 아, 나 저거 별로 없는데, 그리고... 아, 뭐 로프만... 로프만 더럽게 주는 거야? 오.. 막 저.. 공격한다? 쟤 공격해! 그렇지! 잠깐 이거.. 해머로.. 해머로 꼬시는 거니? 해머 아니고? 그러면은.. 폭탄? 타녀스 제발 오! <웃음> 나이스 활로 싸서 죽여야겠는데요? 내가 막 다쳐야지 촥! 어, 안죽었어 오케이 어, 사라졌다 어, 저 촛불이 다 꺼져버리는구나, 저거. 무서운데? 압, 압박감이 있어, 압박감. 이렇게 하면, 위브. 저 다른 거 만든 걸다 까먹어버렸어. 이거랑 슬러치랑 뭘 합치면은 뭐가 또 됐었을텐데 기억이 안나네요 가죽? 가죽도 아니고 이끼인가? 배가 고파졌습니다 밥 먹을까요?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어허 조각이 있는 곳이군 비숑 좋아요 좋아 이렇게 구석구석 다 봐야돼 그래야 놓치지 않고 먹을 수가 있어요 촉수같은게 어두운 현상을 딱띄면서 나타나는구나 엄마! 맞을 뻔했어 왼쪽으로 가야겠네요? 오른쪽엔 조각밖에 없었다 그냥 가자. 바닥에 저렇게 떨어진 아이템 있으면 너무 아까운 것 같아. 그렇다고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. 엠버? 앰버? 엠버 하나 가져가자. 갑자기야. 이 새끼. <웃음> 놀랬잖아.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. 여기도 아래로 내려갈 수 있네요.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을 정리해 볼까요? 물 있다. 얘네 뭐다 죄다 한 방감 아닙니까? 제 빼고. 잠깐만요. 그러까 봐봐. 안 죽어. 어, 감우 부서졌어. 아, <웃음> 어, 내내 다카모. 에, <웃음> 보나무 입자. 에이 아 아까워 하... 아 다카모... 뭐... 그냥 칼로 속전속결 내는 게 <웃음> 좋네 이거는 그냥 다른 무기가 아니고 도구네요, 도구 창으로는 양 물고기만 잡아먹고 콕 찌를 때 우와 자 오오야 어째서 <웃음> 하는 거 아니지 막 밴드 어 어어어어어어어 <웃음> 야 피가 쫙 달아버리는데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좀 활로 잡아야겠네. 오. 봐봐. 봐봐 아, 오면 죽는거야 아야야 오면 오면 죽는거요 <웃음> 조심 엠버 엠버 말고 어디 보자 한방 약한 일들 뿐이죠 어어 너 말고 너 말고 말고 너무 리얼리티한데? 뭐 몇방 맞으면 죽는 걸로 돼. 아, <웃음> 이게 어, 너무 무시하고 있어. 어, 쌍칼 녀석 어떻게 하지, 저거? 중네 한 방에 아어어 미친 거 아니야. 와, <웃음> 이미 하나 있는데 그냥 밥이 없구나. 참, 지금. 맞들맞들 맞들 해! 어이, 화살! 화살 좋아 어 나중가면 근 딜을 못하는 컨트롤에 이제 화살로만 다 잡아야 되는 수가 있어 아, 드디어 내려가는 곳이고 위험한 거 없나 있나 잘 보고 그냥 오브젝트인가? 이쪽인가봐요 8층? 8층 가는 길? 어... <웃음> 또딥 다크해지는데 이거? 어 빛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 뭔가 없고 이 무덤 같은 건가봐요 카타콤? 카타콤이라고 하던가? <놀람> 뭐야? 니들이 왜 여기 있냐 에헤이! 에헤이! 에헤이! 에헤이! 에헤이! 우리 뒤로 빠지기도 좀 잘해 요거... 화살로 키는 거였는데? 오! 쟤! 알리로 가는 줄 알았잖아 폭탄! 음. 일단은 밥을... 밥을 먹을 수도 없어! 동인 신청하면 밥을 만들 수 있긴 한데 그냥 꼴깍하고 아 잠깐만 저기가 너무 신경쓰이는데 저 분명히 문 어디선가 열수 있는 것일텐데 말이죠 요거 아닌가 없는데 내가 괜히 이렇게 신경쓰는 걸까 활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없던 것 같은데, 내려가자. 안 되겠다. 그냥 은신처 가야겠습니다. 이거 은신처 가자. 거기에 두개있죠? 그대로 남죠 게임을 끊은게 아니니까 두개 가져갔다가 요리해 어, 얘도 하나 버려. 밴디지도 버려. 이걸 가져와, 나뭇가지! 불화살 불화살을 더 만들어 어? 이거 여기 있잖아 이러면은 큰 밴디지 만들 수 있죠? 가죽 요거 그리고 번들 있으면은 불화살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일단 넣어 놓고 가자 이도 여기서 한번 끊죠 어 오늘 많이 하네 게임